자 여기는 한옥마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옥이 예쁘죠? 전주 소리문화회관이죠 머리 조심해야죠 오, 한복을 대여해주네 자 춥습니다 어? 자노트로 전주단장 티켓박스에서 저희는 6,000원에 6,000원에 합니다 오늘 정상권 8 0 0 0원데어 아주 저 화장실 어딘가요? 아 마네킹이잖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 대단한 거죠? 예전에 안내양이라는 게 있었죠? 저기 안에 아, 아, 주무신 안 내린네 뒤에 내리세요 안 내리시네 추억의 말 저기서 애들이 수영옷다 벗고 있네 야옷 벗고 있으면 되냐 마네킹이군요 뽑기 추억의 뽑기 한번 해볼까요? 자 돌려봅니다 돌려보고요 자. 모르겠다 아 옛날 롯데 롯데껌하고다 있죠? 담배도 옛날 담배도 다 있어요 눈으로 보라고? 유통기한 지난 상품들이라고 훔쳐가지 않게 아우 그냥 순간 목, 목이 놀아간 줄 알았네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아, 박경규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교본 선생님,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 표본들도 많네요. 이게 우리나라의 표본이죠. 으악, 으악. 음, 고마 친구들 안녕? 음, 좋아서 벌수 있어요. 어, 친구들. 오케이. 주판도 있죠, 주판. 와, 진짜 어, 이거 풀어보라고 어. 하는 거야? X, X, 2는 1, 이 뭐야? 공식이 아닌데? 또 들었어요. 옛날, 한7 0년대아주 저... 이거.. 어. 있었나? 이거 못 봤는데? 구한말 호족이네와 옛날에 호족그호적이 호적. 친구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바닥. 어, 전진우 선생님! 네. 선생님 어디 가세요? 선생님 잠깐만요 어? 어디 아프냐고 그런 거 같은데 양호, 양호 선생님? 아예아 어. 예. 아, 학생이 감기가 걸린 거 같아서요 어 아, 그래. 여기 치오콜린 먹고 오셔. 어오 치오콜린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 어, 양호 선생님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긴 양호실이네요 위양호 양호실 음. 타다잘 치네요 하니님 학생 야 주소 소주 한 병만 주소. 거콜리도 소주 한 병만 주소. 웃기지 않아요? <웃음> <웃음> 오, 안녕. 오, 타자를 치고 있어요. 오, 여기는 같은 마네킹 집에서 다 만들었나봐. 눈이 다 멀어. 오, 지금 풍금을 주죠. 내 마음의 풍금. 한현민입니다. 야, 난로에는 항상 이런 맛있는 반찬이 있죠. 야소세지이가 이거 지금 잘 사는 집이네. 어? 선생님 저 집에 좀 가고만 안 될까요? 넌 정규 회장이잖아. 정규 회장이 수업을 열심히 해야지. 손 들어. 아니 손은 못 들어요. 왜 손을 못 드는 거야? 정규 회장. 정규 회장. 저 집에 가야 돼서 저희 지금 빵집에서 여자친구 만나겠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뿐 유체 이탈. 오로로로로로로로. 아아 <웃음> <웃음> 아, 여상교실 아어 남자 친구인데 누구야 안녕하세요 누구니 전 전기 회장 최영입니다 최영아 네너 운동화 샀니 네 예. 신발 이뭐죠너손들고 여기 서 있어 전 손들 수 없습니다 제시게 <웃음> 또말안 듣네 손 들어 자 개순다 그렇다면 그래, 단 하나 유체 유체탈 20년대 2 0년대로 돌아왔습니다. 어... <웃음> 오늘 <웃음> 한상 친형이 왔다 그랬는데. 어? 현민이 아니니? 네, <웃음> 왜 지냈니? 네. 어, 그래 그래. 어야, 너키 많이 컸다. <웃음> 아... 어야 야, 야, 아... 어디 갔니? 아... 여기는 무슨 장난감 파는 곳인가 봐요. 가면집도 있고. 옛날 전화기죠여 보세요. 옛날 전화기. 딱지 아줌마님 딱지 얼마예요? 3만 원. 안 사요. 연구 선생님, 연구 같은 시리와 여기가 지금로 아주 옛날 책들. 오 이게, 어, 이게 탕평책이요와 선데이 서울. 소울. 선데이 서울이네요. 재훈 하니어 안녕하세요. 오늘 그래, 너 자전거 타고 와서. 그쌀좀 실어 와라. 어? 자존 차왕? 뭐지 이름이? 엄복동. 엄복동. <웃음> 복동입니다 아, 우리 대장장이 제현민이 아니야? 대현민이요. 대장 <웃음> 대장장이. 대장장이 현민이. <웃음> 어르신. 여기 그 장독대가 어디 쪽이죠 저쪽이요? 야, 이거는 진짜 실력인데. 진짜 실력이에요. 소 <웃음> 여물을 만드는 곳이죠. 남자 화장실 진짜잖아. 요 진짜. 현대식 화장실고. 오, 미신. 아이 s 미신. 300. 후에삼배야 진짜 시골냄새 나. 오! 아..밥집이네요. 어이 친구들 밥 먹고 가라! 아이고 아이고 삼촌! 어, 밥 먹고 가! 채널 왔다! 이또 점심 깼네 또! 점식겠네, 또. 네? 에이 술 처먹어 먹는 거지. 야 얼른 가시키다얼 일로 빨리 가 먹고 얼른. 일로 와, 밥 먹고 가든가. 아이고, 옛날에는 똑똑 데 에이. 머리를 맞더니. 예표 예매하고 오셨어요? 어? 어? 죄송합니다. 태국 여기서 잠깐 오줌 좀 싸우고 가면 안 돼? 안타고 <웃음> <웃음> 오셨어요? 안타고이 오신 거예요? 어, 요가 아, 시... 네. 어, 요가 파이야 엄마 지갑에서 돈을 좀 붙이겠습니다 우와 어, 대박 코딱지 와, 코딱지가 붙어있네요 쌀을 수탈해 갔어요 군산에서 이렇게 어, 일제강점기에 진짜 치욕 스러운 치아에 잔재들이 아, 아.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내려... 오 내리막길 인생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길 거죠 최고 내가 우체국은 이렇게 아, 우체통에 있었고. 어? 친구인가봐요 어, 미숙이에요. 네. 저는 친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친구야. 너 문맹이잖니? 예,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문맹입니다. 네. 미용실이네. 야, 옛날 바리깡하고 다 있습니다. <목소리> 음, 이건 비디오, 비디오 판매점이야. <목소리> 우와. 지 <목소리> 어, 진짜. 아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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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미팅 하기로 한 여자가 왜안 오는 거야? 어? 아이고, 지, 진숙 씨! 사랑해요 밀키스! 어우 oh, 밀키스! 사랑해요! 에마 부인이죠. 그 겨울에.. 겨울에 마.. 봄. 어? 이 이불 우리 집에 있었는데? 이거 옛날에 다시 찌는 거라고. 안에 누가 계신가 볼게요.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모형입니다. 안녕, 요난세영이야좋아하시면안 돼요. 어. 우리 아빠폰 이거인데 우물우물 우와 우물에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받으시 이거 오 레이더 있네 우와 땡큐 아직 유통기한이 남아있어요 2020년 3월 9일까지 이야 이야 침낭 침상 낚시가 낚시가 낚라가 낚시가 낚시가 낚시가 가 낚시가 낚 아니야 아 여기 너무 크다 어, 청자 여기서 형핀거뭐 있어 청자 팔팔 솔 이거 뭐 화랑인가? 이거 푸는 어. 같아. 같아 요거랑 요거는 어. 나는 펴봤는데 이거 까지는 본거 같아요 어렸을 팔팔로 때 팔팔로 폈지 팔팔 어. 밑에 있는 거다 솔도 펴봤고 화랑한 펴봤지 이건 모르겠어 신탄지는 처음 본다 아, 뭐 몰라 요거는 어. 탄지 거기가 KTNG 어. 거기거든 어. 이발소네요. 어, 이발장 굉장히 어그 이상준 아니야? 선배에또 막걸리지. 그 전에 막걸리. 어, 막걸리 한먹어야 이제 귀신의 집에 들어갑니다. 치! 진짜 홍시 오, 오 닭이 진짜 있네. 닭입니다. 안녕 pues, 닭. 해치긴? 야, 예. 얘 어르신들이 이렇게 시, 진짜 국화나에다가 밥을 이렇게 만 드셨죠. 농사 일이 힘드시고 고되시니까. 어, 전망대.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전주 한옥마을의 전경입니다. 전경이라기보다는 보이는 부분이 이 정도. 어, 담배 보면 이쁘겠네.